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니요. 그냥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법제트에서 운영하는 법을 손쉽게 풀이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요. 중간에 주제별 생활법령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보이거든요.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임대차 보이세요? 예, 부동산하고 임대차를 클릭을 하면 자, 보고 싶은 게 건물 안전관리인지 아니면 환경 관리인지, 공인중개사 관련된 건지, 농지 이용 관련된 건지, 농지 취득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어요. 부동산 경매 관련 내용을 클릭합니다.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목차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에서 어? 경매획득 개관부터 시작해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목차에 이게 목차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경매는 어떤 것이고? 경매의 유행은 어떤 것이고, 사경매와 공개매와 이미경매와 강제경매와 관련되어 있는 경매와 관련설명들 나오면 이렇게 쫙 하고 보여져요 보여주고, 왼쪽에 메뉴 보이세요? 자, 경매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네. 게 경매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라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본문 옆에 팔례 보이세요? 팔레, 경매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팔레 정보들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 들어가게 되면,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백문 백답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중요한 질의응답들이 있죠, 경매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질의응답들에서 쭉, 이제 가장 컸던 것들이 좀 나옵니다. 경매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데가 여기 석진시의 생활법명정보예요 일반인들이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민사집행법도 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경매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만드는 사이트란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서 경매수로 인한 말소 인수되는 권리로 들어가게 되면 은요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예를 딱 들어가지고 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을 잘 해석을 해서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만드는 사이트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여드려볼 금방 본게 우리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요, 여러분. 자 부동산이었는데 거기에 건물 안전 관리법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지 취득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산지 전용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된 내용들 다 있어요. 그런 법 관련된 절차를 손쉽게 해설을 가해놓은 사이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서울시 창업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창업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해줄 때그 주제별 중에서 창업 주제가 하나 되어있어요. 창업 주제 보이세요? 이렇게 창업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농 보이세요? 네일샵, 메이크업샵, 미용실, 민박, 세탁소, 음식점 창업할 때 필요한 내용과 절차 모든 내용들이 전혀 다 되어있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미용실 창업 정비를 클릭하면은요. 자, 하게 되면 미용업이란 어떤 거고 미용업의 범위는 이런 거를 미용업이라 한다.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러면 여기 미용업에서 손톱하고 발톱을 화장하는 영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은 것을 개을 해가지고요. 자격요건은 요런 자격요건 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할수 있다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영업장소들도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일단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새롭게 창업하려는 분들을 상담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여기에 순서와 절차가 전부 법의 기준에 서다정리돼서 나온다는 거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기본 절차와 순서와 내용까지는 다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런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는 게 여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고 거기에 주제별 생활법령정보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형사소송법, 근로와 노동 관련되어 있는 거, 아동청소년교육, 가정법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구역이나 출입국 관련되어 있는 거, 소법을 국민들이 보기 좋게 분류해 놓고 해석해 놓은 사이트가 여기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 이용해도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도움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부동산 쪽에서 도움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특히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확인해봤습니다.